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뭐 해줘? 음... <웃음> 아 별론데? 그래도 허수아비를 할까요? 케인 일단 붙었으니 쓰겠습니다. 전사도 올려주고 입핀을닦아지 아니... 올리브역어까지와 황금술살 지팡이 케인한테 주고 쓰겠습니다 또 어, 엎치고 신기록까지 <웃음> 받고 싶다 어, 황술지 이거 돈잘 벌어오는데 심지어 케인이 지금 이성이 붙어있어서 아, 상당히 돈을 많이 뜯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아 맡아줘 아 까비 그냥 엎치고 레오나까지 넣을까요? 돈 모으려고 하는 건데 써버린다? 어, 먹을 게 없네요. 그냥 이온 충격기 만들어줄게요. 먼저 도 어? 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얘들아. 껴. 아, 나이스. 어 <웃음> 진짜 지는 줄 알았다. 어, 시커팬데요, 진짜. 나이스. 와, 이번에 사원이나 뜯어 왔습니다. 아깝네. 와, 어, 이다스 뭐야? 쓸큰 보. 이거 쓸데없이 큰 보석도 이번에 유닛 두 마리 생존당 1원으로 버프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쁘지는 않네요. 뭐가 날까요? 음.. 이거 비비늘 템도 있으니까 그냥 사이버네틱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오! <웃음> 아 여기는 6레벨 20원 밖에 없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 근데 적다? 아니.. 이런.. 아 저도 다일상이긴 하네요 <웃음> 아 내가 다.. 내가 더 양심이 없었구나 금단의 해적 비빈을까지 하면서 욕심이 많았네요 제가 비싼 <웃음> 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와 만화전의 코르티어좀 무섭네요 빨리 죽여버립시다 <웃음> 무서움이, 무서우니까 빨리 죽여버립시다 아쉽어 아 누누 이거를 한번한번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걸어오면 되니까 아 연승하려고 리로 쳤는데 아 나이스 그래도 이긴 것 같네요 꾸르키 너 일로와 딱대 어? 나이스 슬럼이 났지 어에 안되나? 가구일 넣어주고 아이야 아뭐뭐한 소비 <웃음>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진짜 초반에 나오면 별론데 중후반에 나오면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왕 친구 한번더오 파이크 아 이러면 저 템을 파이크한테 줄게요 파이크 강화도 할겸 아이템 준 친구한테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눠주면 효율이 더 좋겠죠 강화된 유닛들은 이렇게 시작할 때 머리 위에 빛이 뜹니다 방금처럼아 파이크 아니 너무 잘하는데? <웃음> 아 미쳤다 파이크 주니까 돈을 바로 육아할 때도 오네. 치고 리롤. 오, 파이크 페어. 자, 아, 여기는 보라운 길드자야. 아, 지금 파이크가 황술치 80원에 데미지 강화까지 돼서 진짜 엄청 세죠? 오, 휴가라 와! 아, 진짜 이게 빗비늘이 역시 맛이 좋다. 모장 만들어줄게요. 위로 한번 누누나 하나 더 넣을게요 그리고 도장은 일단 누누 줄게요 어 미쳐버렸고 <웃음> 이대로 구랩 가도 되겠는데요? 아 나이스 코르키 바로 찍어주러 갑시다 어잉? 앞에 <웃음> 있는 코르키를 두고 갑자기 멀리 날아가네요 아 나이스 죽였으면 인정 찍리 죽이고, 바로 죽이고 좋습니다 아 근데 나 너무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안되는데 이거 빨리 그냥 구랩 가겠습니다 아 돈은 필요없고 이건 괜찮겠다 휘바라기를 주겠습니다 사이크 자체에그 그 모렐로 기능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렐로를 누굴 주느냐 글쎄요. 덮치고 <웃음> 리롤 한번. 오렐로를 올리베어를 줄까요? 이런 판은 또 삼성을 무조건 찍어줘야죠. 아난 이길 데가 없다. <웃음> 와 인피 보건 누누. 좀 기대되네요. 응,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네 손바닥 아니요. 어? 어. 잠시만 <웃음> 아, 우리 파이크 터질 뻔했다 피바라서 살았네요 어? 와아요미한테 터져버렸습니다 아. 아 저를 이길 때가 있었네요 아뭐한 명쯤은 이런 친구가 있어줘야지 또할 맛이 나죠 너 이따가 보자 야스오 놓고 야쏘 강화 사비 음. 레벨업 아 근데 이제 레벨업 못 누르는데 이제 저거 강화 못하나? 뭐 일단 누누 누가 이 녀석아 이제 케인템 빼줄게요 태망해 이불충격기 근데, 리롤만 쳐도 지금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아, 이게 9랩이 되면 레벨업 안, 룰, 리롤만 쳐도 강화가 되네요. 아,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후반에 나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만 소지를 초반에 집어봤는데, 레벨업 치고 리롤 굴리면 이게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근데 이게 후반에 나오면 80킥도 하니까 아 진짜 이거 괜찮네요 아니 불에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룰만 쳐도 되는 거 진짜 너무 좋다 아 우리 조이 침 침장 먹었다 아니 아니 운용이 너무 센네 진짜 용룡이 저거 맞아? 아 여기 1등인데요? 이제 돈을 좀 씁시다 저도 이제 체력이 애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야쏘까지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다스랑 파이크, 바드 이거 다볼수 있으면 삼성 다 봅시다 이제 파이크 이성이라서 아까보다는 잘 벌어오지 않을까요? 아 이번엔 많이 못 벌었는데? 어 나이스 어 근데 이거 뭐지? 방금 5원 먹었는데 <웃음> 아 이거 이거 허수아비에도 보석이 아... 터지네요 아. 아 처음 알았다 어 잠시만 이대로체력이왜 그래 갑자기 아 칠빛빈을 템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게임이 곧 끝날 것 같아서 아 어, 이다스 한 마리 와 일단 이다스 삼성 찍었습니다 <웃음> 아 근데 아직도 야수호가 일성이네요 그러고 보니 조이도 한 마리밖에 없고 그래도 이제, 이제 우리 이라스가 삼성인데 아 쉴드랑 미쳤다 <웃음> 아 끔찍하겠는데요? 상대방? 진짜 쉴드에 소라카 힐에 난리났네요 <웃음> 음, 음. 아 야스오 붙었다 뭐 살살 지는 거안 되나? 음, 이다스는 내리면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웃음> 근데 이거 그냥 이래서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다스를 내렸어야 했네 내리는게 맞았네 다운그레이드를 했지만 실패한 것같서아좀아 <웃음> 좀... 아, 멍청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했네요 <웃음> 아니 쉴패가 진짜 아, 이게, 돈은 또 뽑고 싶어서 이다스를 안 내렸는데. 에이. 이렇게, 금단의 해적, 비비늘로 1등 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아쉽긴 한데. 나이스.